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표면의식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즉 잠재의식이 평소에 하던 것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즉 어떤 기억들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고 재생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목소리> 자면서 명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자면서 명상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또는 내가 자면서 명상 음악을 뭐 어떤 명상 나레이션을 틀어 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요? 라는 질문들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의식세계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어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제 백그라운드를 활용을 해서 어 제가 이제 배의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의 식세계를 어 설명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 배의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가 움직일 때어 밑에 이제 기관이 있잖아요 엔진이 돌고 뭐 제반 여러가지 배를 움직이기 위한 그런 기계들이 있는 우리는 기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랫부분은 이제 기관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기관실 위에 가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 거, 가판이라는 말에 이제 빗대서 이제 가판부라고 얘기도 하기, 하기도 하고요 어, 최종적으로 항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판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브릿지 위에 타워에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선장님들이 막그 나오잖아요. 그 앞에 이제 항해사가 어 조탁이라고 하죠. 이그 타기를 어 돌리는데 이걸 휠이라고 해서 이제 휠하우스라고도 하기도 해요. 네. 배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럼 이게 의식세계랑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식세계가 표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초의식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은 어 그건 어떤 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영역이니까 어 조금 이따가 어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표면의식에서 뭔가 어떤 내가 생각하거나 논리적으로 하는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관심있어 하는 것들은 잠재의식으로 어떤 오더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저장이 되게 되죠 실질적으로 배를 움직이는 건뭐 어떤 것이 움직이게 될까요 위에서 항해사가 움직이는 걸까요 사실은 항해사가 배를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그 결정을 해서 오더를 내리면 밑에 그 기관에서 즉 기관실에서 그 오더 즉 결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위에 의식세계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표면의식이 어떤 결정이나 뭔가의 어떤 의식의 방향성을 정하게 돼요 그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잠재의식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명상이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명상을 하고자 하는 것즉 명상의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표면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표면의식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잠들어 있게 된다 잠들어 있게 된다면 표면의식이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잠재의식이 알아서 혼자서 막 움직이는 건가요? 잠재의식은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혼자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어떤 거냐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어 배도 계속 가고 있는데 어 항해사가 배를 뒤로 가거나 아니면 좌로 틀어라 우로 틀어라 오더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떤 기관의 엔진 RPM 회전수라든가 방향성이 이 타기의 조타기의 방향성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잠재식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어떠한 어떤 결정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러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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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게 어떤 거냐면 자면서 끝났잖아요 말이 자면서 하는 명상이지 결국 나레이션을 듣는다는 얘기 명상 파일을 틀어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자면서 하는 명상이 왜 말이 안 되냐면 나는 잘 테니 명상 나레이션을 듣는 것만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명상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관리를 하면서 말 그대로 흘려보내고 허용하거나 내려놓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자는 동안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자고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몸에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나는 자고 있을 테니 헬스장 음악을 듣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근육이 늘어주세요 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끌어당김법칙에 대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에스더엑스 선생님요 에이스터익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고 있는 동안은 완벽하게 정지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끌어당김의 법칙의 자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나로 인해서 끌어당김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정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만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즉,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내가 표면의식으로 무언가를 확실하게 어, 오더를 내리거나 방향성을 정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깨어있을 때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 이 부분도 어, 명상에 대해서, 에스댁스선생님이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어, 말씀하셨던 구간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실상으로는 잠재의식을 뭔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뀐 잠재의식이 사실상 이제 표면의식이 작동하고 표면의식에서 작동하는 것들이 다시 우리 초의식에 작동하고 초의식에 작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내면의 어떤 신, 음 본연의 나 이러한 것들과 작동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 우리의 삶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들인데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표면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작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어 여러분들이 잠들어 계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어떤 뭐 이어폰을 끼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또 혹자는 뭐 잠재 의식이 바뀌는 거니까 꿈뭐 자고 있을 때는 꿈속에뭐 잠재 의식이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잠재 의식이 우리가 들으면서 바뀌는 게 아닌가요라고 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잠재 의식은 표면 의식의 어떠한 어 오더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저장이 되었던 것 것들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합니다. 즉, 자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잠재의식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잠재의식에 있는 것을 표면의식으로 끌어내어서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하거나 어떤 변형된 EFT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성공은 성공 트레이너와 함께 고맙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 Играет yes. музыка